7월 14일 정기점검에 대한 안내입니다. 오전 8시에서 10시 30분까지 2시간 반 동안 진행되고요. 점검 보상 3개를 받게 됩니다. 주요 점검 내용에는 첫 번째 드디어 출석부가 개선됩니다. 출석부 시즌3가 시작된다고 되어 있네요. 계속 이렇게 시즌제로 할 건가 봅니다. 한달 동안 바뀐 출석부가 아니고요. 자 이렇게 바뀐 출석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즌3로 개편될 예정이고 점검 후에는 이제 일반 모든 유저들이 이 출석부로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 35일차에 받는 영웅동료 주크를 받게 되고요. 7일차 황혼의 바속정수 3개 14일차 상금영웅 장신구 상자 21일차도 장신구 상자 28일차 때 방어구 상자를 받게 됩니다. 어, 그 외에 34일차 때신화영웅석 선택상자를 받고요. 33일차 때는 축복받은 광화주모자 선택상자 그외또 31차 때 희귀 스킬 교문 상자 뭐 이렇게가 전투력이 확실하게 오르는 아이템들 받게 되네요 영어석 정화수 선택 상자에서는 영어석 정화수 기속 4개 또는 빛나는 영어석 정화수 기속 1개 어이둘 중에서 선택해서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똑같이 4개를 줄줄 줄 알았는데 어 빛나는은 1개로 주네요 상금영웅 장신구 상자에서는 랜덤으로 나오고요 상금영웅 방어구 상자에서도 랜덤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유저 출석부고요. 이 신규 유저 출석부는 7월 14일 이후에 생성된 캐릭터가 봤습니다. 어, 동일 계정 내 다른 캐릭터에 접속기록이 있을 경우에 이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14일 이후 신규 분들은 어, 기본적으로 어, 상급의 축복 분력 5개 그리고 골드 똑같이 받고요 이렇게 5일차, 6일차 11일차 고급 확정으로 주고 7일차 때 훈장 상자로 줍니다 14일차 때는 반지의 선택 상자 21일차 때 상급 용어 신발로 바뀌었습니다 28일차 때도요 이쪽에 원래 브렐란 신발과 브렐란 갑옷을 줬는데 디판슈 신발이랑 디판슈 갑옷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6일차 때는 전설 영어석을 확정적으로 하나 주고요 19일차 때는 영웅마석을 선택적으로 하나 주게 되네요. 자신에 맞는 클래스로 나오게 되니까 이, 이 부분에서는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확실하게 신규 분들도 전설 1개와 지판슈 2개, 그리고 영웅마석 1개를 확정으로 들고 시작하니까 그나마 예전보다 좀더 쫓아가기가 편해질 것 같네요. 다음 복귀 유저 출석부 시즌3입니다. 어, 14일, 점검 이전에 21일 이상 접속하지 않은 캐릭터가 대상이고요. 똑같이, 뭐 상급 축복의 물량, 뭐, 골드 이렇게 들어있고, 3일차 때, 상급 영웅 장신구 상자, 그리고 6일차 때, 추적자의 룬 상자 줄고요 5강짜리로 줍니다. 7일차 때는, 전설 영웅사 선택 상자, 그리고 10일차 때, 상급 영웅 장갑 상자로 받고요. 그 다음에, 13일차 때는, 어, 7반지 선택 상자, 그 다음에, 14일차, 20일차 때, 황혼의 마석 정수 15개 총 합쳐서, 받게 되고 그 다음에 21일차 때 상금용어 신발을 받고요 27일차 때는 갑옷을 받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은 어 신발 갑옷 장갑 방어구 지판슈로 무조건 다 받네요 그리고 액세서리한 개까지 그 다음에 26일차 때는 신화 영원석 선택 상자고요 어 복귀하시는 분들도 어, 충분히 이전 브렐랑 끼고 있던 분들은 트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원래 고강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해당 안될수 있겠지만요 역시나 요 상자 안에서는 지판쇼 랜덤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 출석 보상하라는 1차 2일 연속일 때는 상급 축복의 분량 한개 3일 연속은 마력이 기든 고서한개 5일 연속은 용웅 등급의 마력이 기돈 목걸이 한개 7일 연속은 눈부신 소환 상자 한개를 받게 됩니다 어, 여기 유의사항에 중요한 말이 있네요 일반 유저 35일차 보상 모두 획득하신 후에도 1일차로 초기화되지 않으며 다음 시즌 출석부 개편 전까지는 1일로 보너스와 연속 출석 보상만 수령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제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출석부는 매달 보상이 바뀌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v 부에서는 아예 시즌제로 출석부를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보니까 3개월 단위로 바뀔 건가 보네요 그리고 현재 시즌2 신규 복귀 유저 출석부를 진행하고 계시는 유저분들은 어, 2 8일 차까지 보상을 모두 다 받고 일반 유저 출석부로 변경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 보석에 나오는 템들은 모두 기속으로 되어 있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넘어와서요 이제 내일 업데이트 된 내용 중 신규 영웅 클래스 스킬이 생깁니다 클래스 스킬입니다 클래스 스킬 대상은 모든 클래스 다 같이 나오고요 획득처는 일부 필드보스 처치 시 드랍되는 스킬 교본 상자에서 일정 확률로 획득이 가능합니다. 어, 이 스킬 교본 상자를 주는 애들은 격전 지역에 나오는 보스들이 이 스킬 교본 상자가 나오죠. 그리고 부입보 상점의 트랑제 주화 상점에서 이 영웅 스킬 교본 선택 상자에서 획득이 가능합니다. 자, 어떤 스킬들이 추가되는지 한번 볼까요? 블레이더는 10초간 자신의 생명력 물량 효과를 100% 증가하는 스킬이고요. 쿨타임 시간은 90초입니다. 매지저는 12초간 아군에게 피해감소 40% 효과를 부여하는 어 PVP 한정으로만 쓸수 있습니다 쿨타임은 3초네요 아 대신 정신력이 엄청 많이 소모됩니다 어, 일단 쿨타임이 3초인거 봐서는 어 파티원 전체한테 주는게 아니고 일일이 유저가 클릭클릭해서 한명할 때줄수 있는 그런 버프일 것 같습니다 건슬링어는 10초간 대상에게 실명상태를 부여 및 명중 50%를 감소한다고 되어있네요. 그리고 이동속도를 250으로 고정시킨다고 되어있습니다. PVP 한정으로요. 쿨타임은 90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트는 5초간 자신에게 피해감소 30% 효과를 부여하고요. 쿨타임은 5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쿨타임 5초인데 아, 정신력이 4200이라 무한대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겠네요. 그래도 일단 쿨순환이 좋아요. 지속시간 5초와 쿨타임 5초. 지속시간 끝나고 또 바로... 클래스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은 워로드 7초간 자신의 공격력 15% 증가 그리고 방어력이 30% 감소합니다 쿨타임은 90초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엑셀러입니다 기류를 최대치만큼 획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쿨타임은 270초로 다른 클래스에 비해 가장 긴 쿨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처는 10초간 자신의 일반 공격 및 스킬 피해가 반드시 적중 증가 및 치명타 5%가 증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어 반드시 적중이 증가한다 좀 말이 애매하긴 한데 막기와 회피가덜 뜨게 한다는 건지 아니면 은회피 막기가 뜨더라도 어, 뒤에 연계 공격이 확정적으로 되는지 어그 말인지 좀 말이 애매해서 좀잘 모르겠습니다 쿨타임은 50초를 갖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어세신은 5초간 자신의 일반 공격 및 스킬 피해가 반드시 치명타로 유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쿨타임은 120초로 갖고 있네요 5초동안 확실하게 폭딜 넣을 수 있는 어 그런 스킬인것 같습니다 다른 클래스들은 어 솔프를 할 때도 약간 쓸모가 있어보이는 방면 매지션은 좀 애매합니다 pvp 한정으로만 효과가 받기 때문에 사냥시에는 어큰 효과를 못보는게 좀 아쉽네요 다음은 일부 필드보스 보상이 추가됩니다 대상은 오만의 디녹스 좌절의 루스칼 붕괴의 브로카이스, 그리고 바말론, 기만의 바말론입니다. 순위보상으로 지급되는 스킬교본 상자에 일부 영웅 등급의 스킬교본이 추가됩니다. 기존의 스킬교본 상자에 아래 교본들도 획득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어, 액티브 스킬들, 영웅 액티브 스킬들, 그리고 클래스 스킬 두가지 기존에 있던 영웅 등급의 클래스 스킬과 이번에 새로 나온 영웅 등급의 클래스 스킬도 같이 받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필드보스 밸런싱에 관한 내용인데 어, 조절된 거는 보스 하나밖에 없고요. 좌절의 루스칼이 체력이 상향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 그 외에 뭐 방어력이나 올라간 거 없고 다른 보스에 대한 대응도 없습니다. 그리고 루나트라 격전지역에 있는 붕괴 사막에서 특수 네임드 몬스터한테 절대자의 패기 패턴이 추가됩니다 대상은 붕괴 이둔, 붕괴 탄파나, 붕괴 스노트라 이 절대자의 패기는 생명력이 50% 이하일 경우 30초간 모든 공격으로부터 면역 상태가 됩니다. 이 30초 안에 순위권 쟁탈을 하면 되는 것이죠 다음은 월드버스 레드의 참여 보상이 변경됩니다 영웅 장신구 상자의 상급 영웅인 이 지판슈 장신구가 획득 확률이 상향되고요 영웅 장신구 상자 보상 개수가 변경됩니다 기존 대표전의 보상은 3개였는데 5개로 증가되고요 일반전 보상은 1개였는데 2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뀌면서 차원 난투전도 개선되었습니다 차원 난투전도 영 장비 상자의 상금영웅인이 어, 지판슈의 장비 획도 확률을 상향시켰고요 보상 개수도 변경되었습니다 대표전에서는, 어, 기존 방어구 지혜 원천 15개를 받던 게 2배로 상향된 30개로 받게 되고요. 영웅 장비 상자 2개를 영웅 장비 상자 5개로 상향해서 받게 됩니다. 일반전 승리 서버 보상은 방어구 지혜 원천 5개에서 10개로 이것도 2배로 상향되었고요. 어, 기존에는 영웅 장비 상자를 받지 않았지만 패치 후에는 영웅 장비 상자 2개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전 패배 서버 보상은 방어구 지혜 원천 5개에서 10개로 2배 증가되었네요. 그리고 차원 난투전에서는 데빌 체이서 제한 이 어, 걸린다고 하는데 차원 난투자 입장시에는 데블 포인트가 모두 초기화되고 변신 상태에서 들어올 경우는 변신이 해제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어, 데블 체스 자체를 아예 못쓰도록 변경되는 것 같네요 일부 지역에 네임드 몬스터 처치시 어, 영웅 등급에 여기서 등급은 브렐란입니다 대상 지역은 어, 톨란 분지 기만의 분지 오만의 평야 좌절의 수비고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운의 땅 전지역에 해당됩니다. 어, 확실히 특히 실루나스 부분에서는 네임드 잡더라도 브렐란 안 뜨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얼마나 확률이 상향될지는 패치 후에 거래소에 나오는 매물로 알아볼 수 있겠죠. 다음은 수련의 섬에서 나팔로 소환한 특수 네임드 처치시 상위 영 등급 지판슈에 장비 획득 확률이 상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룡 이야기의 추가 능력치 일부가 상향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수치가 상향된 걸로 보아 어, 아마 패치 후에는 소량의 전투력이 다들 상승되어 있을 겁니다 업적 육성에 있는 카테고리가 개편됩니다 전투력 달성 업적 6종이 추가되고요 해당 내용들은 80만부터 200만 전투력까지 되어 있고 달성당 빛나는 영웅석 정화수서한개를 받게 됩니다 어, 이정도 투력인데 축복받은 영혼수를 주는게 아니고 빛나는 영혼수를 주네요 어 요거는 보상을 좀더 상향해도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육석 업정에 대한 레벨이 확장됩니다 현재 최대 레벨 15렙까지였는데 변경 후에는 최대 레벨 25렙까지 확장된다고 하네요 공격력과 체력 그리고 파란새우 주화를 받게 되니 특히 공격력, 체력때문이라도 끝까지 아마 찍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드보스 그리고 차원 난투전에 참가 신청 시작 지점이 수요일 오전 0시로 다시 복구되었습니다 이전 7월 8일에 한정하여 낮 12시로 변경되었었는데 14일 점검 이후부터는 원래 시간인 수요일 0시로 다시 복구되었네요 오히려 낮에 했더니 뭔가 좀 신청률이 더안 좋았나 봅니다 참가 확정되는 시점은 변경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월드보스 참가 확정 시점은 토요일 낮 12시고요 차원 난투전의 참가 확정 시점은 목요일 낮 12시입니다 그리고 부 v 보 상점에 1일 한정 상품이 3개가 추가되었는데 전부 다 골드로 구매할 수 있는 거고요 대상은 일반 마석 선택 그리고 고급 마석 선택 희귀 마석 선택 상자입니다. 전부 다 1일 계정 구매 제한 2회가 걸려 있고요. 일반과 고급 같은 경우는 파르비아까지 얻을 수 있으니까 저트럭 분들 수집까지 확실하게 다 채울 수 있고요. 희귀 마석 선택 상자 같은 경우는 주간 1회로 500만 골드로 구매가 할수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밑에 판매 종료되는 대상도 있죠. 희귀 마석 선택 상자 박근에서 아르투만 여기 지금 아까 제가 말한 500만 골드짜린데요 이건 이제 삭제 된다고 합니다. 삭제되고 요두 개가 추가되니까 점검 전에. 미리 500만 골드짜리 하나 구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 외에는 이제 이벤트에 관한 내용인데 신규로 추가되는 이벤트는 이렇게 세가지가 추가됐고요 아직 상세 내용이 추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점은 내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판슈 장비 획득 확률 상향 이벤트 이게 일정이 변경되었는데 원래 14일 내일 업데이트 하면서 없어져야하는 이벤트지만 별도 안내시까지 바뀌었습니다 어, 이 말은 지금 화급 전설 맞출 기회를 계속 주는거죠 대상지역은 변하지가 않았네요 50만 지역 이상 이벤트 던전 세공사 주리의 특별 의뢰가 종료됩니다 던전이 종료된거라서 새벽 4시에 초기화 후에 1시간 돌고나서 그 받게되는 그 재료템들은 바로 팔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현재 던전이 종료된 거고 아직 상점 기간은 말이 안 나왔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다가 1일로 구매 살수 있는 거 계속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타버금이 수정이 있었는데 NPC 만물상의 상품 중에서 어 상위 등급 음식이 이제 목록 상단에 위치하도록 변경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NPC 물리학 상의 상품 중에 어 실루나스 라베나 트랑제 숲의 물약 상점 어 중급 정신력물약이 상품 판매가 종료된다고 하네요. 그 외에는 이제 외형이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현상 수정됐고 어, 차원 난투전에 어, 전투옵션이 초기화되는 현상이 수정됐고 차원 난투전에 대표전 채팅이 일반전 참가 캐릭터에게 보이는 현상도 수정된다 합니다. 절대자의 폐기상태의 몬스터가 회피공격으로 피해를 받는 현상 수정되고요. 어, 복귀 유저의 조건이 변경됩니다. 기존엔 14일 이상 미접속이었는데 변경 후에는 21일 이상 미접속으로 바뀐다고 되네요. 그리고 브로카이스 1위에서 3위 상자에 상세 설명 문구에 환각의 브로카이스 흔적 보상 내용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업데이트 때 추가가 안 되었었나 보네요. 그럼 저번, 이번 일, 저번 일주일이었죠. 저번 일주일간 환각의 브로카이스 흔적이, 어, 실종되었겠네요, 그러면은. 어, 이렇게 업데이트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신규에 관한 정보, 또는 신서버, 어 그리고 영지쟁탈전 같은 이런 대규모 내용은 전혀 들어있지 않았고요 어 떡밥이라도 하나씩 넣어줬으면 좋겠지만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던 아이템 복구 이벤트도 전혀 내용이 없네요 순차적으로 세번 한다고 했는데 벌써 7월에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순차적인 첫 번째는 대체 언제가 될지 빨리 이 복구 이벤트가 시작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상의 정보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